y e a Oh. I'm g o n e Oh, my God. 야물더 야, 갔다고 물, 물 저기 바가지 가져와봐 야 이거 전복이 살았어 어, 오므라지네? 어? 오므라져 오므라죠? 네. 이게왜 오므라지는겨? 얘기해봐 <웃음> 아니 팔리는게 아니라 사진이 안나와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팔리는건 괜찮아요 아니 이판사판다간너 아, 너, 죽는거 죽는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까짓거 뭐라고 야자 자, 빨리와 아, 안 찍어요 야 와, 빨리와 아 건배하게 그냥 안 찍어요 아, 아니, 괜찮아 안 찍어요 아까 다 찍혔어 네? 아까 다 찍혔어 빨리와 이래저래 아까 다 찍혔는데 뭔뭔내내숭이요 아, 건배 오, 그래, 네. 그렇지. 니다 음, 음. 이게, 저기, 이게, 인덕션에다가, 우리 제대로 봤다고 해가지고, 오늘 온통, 이거 뭐예요, 이게. 천일이 꽃게, 낙지, 해가지고, 차례 음식, 요렇게 해가지고, 잔뜩 해가지고, 잔뜩도 아니네. 이거 김치는, 그, 서울제자아이가 있고, 비아가 열심히 주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음. 거품, 거품 안에도 돼요. <웃음> 다 <웃음> 그럼, 그럼 다 먹는 거요. 무슨 수로 음. 다그든 그럼 그럼 아니 거품 안 건도 괜찮아. 그 거품은 아. 옛날에 인간들이 잘못 적에서거들어한거 외고도 이게 기름기 있잖아. 아. 기름기 있을 때그 기름을 걷는 거야. 네? 그렇지만 내가 그냥... 돼지 기름이나 <웃음> 이런 거어 그걸 그걸 걷는 거야. 그데니까 걷다 보니까 그냥 걷는 거야. 이거 외어도 이거 기름 기름 안 좋으니까. 뭐 거품 먹어서 뭐 불순물? 아니 죽는 거보다 불순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아 그렇지 그렇지. 네, 오런건 아니지. 다씻서 잘한다 오. 잘한다 한마디 해봐. <웃음> 한마디 <더> 해봐. <웃음> <웃음> 열심히 해야지. 왔다왔다 집에서. 음. 일단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 그러 이제. 오늘 산소에 갔다 왔더니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산소? 응 성명? 네 성명 언제 아침에 가지고나 혼자 어, 뭐, 나 혼자 왜, 왜 갔어? 네? 왜 갔어? <웃음> 차례를 안 지내고 <웃음> 차례안 지냈어? 응. 왜? 네 아버지 왜안 지냈어? 안지내고 안 그냥 사내고 만 그것도 잘라 아, 됐습니다 싸웠어? 네? 싸웠어? 아니 그냥 아니 그냥 그냥 안지내안지내 <웃음> 그다 지냈지냈어야 되는 거 건데. 당연하지. 네왜안 지냈어? 음식은 했어요, 했는데. 응. 음식은 했어요, 엄마가 했는데. 응. 차례만 왔어 안 했어. 요 왜? 음식은 하고 왜안 해? 그럼 안 했어. 요 그러면서 음, 음, 음식, 음, 음식, 음식으로 왜 했어? 요래도 저거 명절이니까 그건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음식은 뭐 하래요, 그럼? 아, 그러니까요. 네가 엄마도 잘못했어요. 엄마가 막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응. 하, 그냥, 짜증나요 네, 그럼 니가 하지? 네? 가하죠 그러면 니가 해야 내가 하면 되는데 또 어. 내가 막네가 아, 내가... <웃음> 하면 되지 왜안 했어? <웃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 제사 왜안 지내냐 아니 안지내이그가니까 어, 내가 산소 가서 막막 울어 통곡하고 막 그러니까 내려왔더니 조금 마음이 그런데 응. 어, 조금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어, 여기 대전을 생각하나고 통곡만 했어? I w 고 n t to take a moka geta go. 산 d 가서? a Sansuasa. 가서. 네, 뭐라 뭐라고 그래? b 그래가지래 가지 가지고아 r a g u r 야되겠다아그 a l a I w a 못 t to take a moka. I w 주 n t t 주 t a 지 e a moka. I 기운을, 응? 기운을 누가 주셨어? 조상님 주셨나? <웃음> 산소가 또 <갔다>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라 <머라>